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침 새벽 4시 좀넘었고요 어. 이이좀 오늘은 잘 금방 깨는 날이어서 깨졌습니다. 이서 할거는 물을 좀네 오늘 중성꺼 풀이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3학년 2학기꺼 기말고사 그래서 그걸 찍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공부를 좀 해야겠죠. 3학년 것도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기다렸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일정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거 쓴 다음에 어 런닝머신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탈 거예요. 어제 처음으로 탔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 다음에 운동 브이로그를 좀더 찍으려고 요 아예 이렇게 할까요? 이거 단백질 쉐이크를 네. 만들고 그 다음에 런닝머신으로 달린 다음에 팔굽혀피기 하고 그리고 악력기로 하고 아령으로도 하고 3세트만 해보도록 할게요 전에도 찍었을 때 3세트를 했었죠 짝수날, 호수날을 나누어서 지금 84번째 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유용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 수학 강의처럼 이렇게 막 신나면서 막 강의할 정도로 말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나는 걸 필터링 없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고 어떤 분들은 이걸 Ctrl-C, Ctrl-V로 몇번그막 쓰면 되지 않느냐? 할수 있는데, 그 보다는 정성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버 관련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최고 라는 표현을 좋아해서 네, 구독자 최고 유튜버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써갑니다 네 저장을 했고요네 그러면 찬물 샤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백질 쉐이크 만들러 왔고요 지금 통이 여기 있어서 예, 가져오면은 이걸로 예, 단백질 쉐이크 올스타웨이 지위 올스타웨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산지는 좀 됐는데 잘안 먹어가지고 이게 다섯 봉지째일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먹고 싶었던 단백질 쉐이크를 만들어 봅시다 이거 두 스푼으로 집어서 넣었고요두 스푼 집어서 넣고 우유랑 만들어줍니다. 반컵 정도 넣으면 되고요한이 정도. 한 5분의 2? 6분의 3? 7분의 3이랑 5분의 2 사이 정도? 수확하에서 v 약간 반보다 조금 못 미치게 만들 o k 니다 그리고 이걸 꽉 닫고 e is a m o 서 i e t h 이크 완성. 반백 go. You will quack t a c k l 고 I'm g 기 i n g to take a little bit 시 다4 6분이구요 10분에서 15분정도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시 1분에서 6분 사이 정도 타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마을 주의 그 t r e 리 결이 네, 됐습니다. 네, 15, 15, 30개로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령 15개, 악력기 15개, 팔굽뚝기 30개 로 나누어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령이고요. 네, 청말샤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밖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그리고 어, 시집 네, 빌릴 생각입니다. 시집 빌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오전 브이로그를 자막 넣어서 네, 편집하려고 합니다. 어, 네 걸어서 한 15분 거리 정도, 15분에서 20분 거리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네 이렇게 들고 가면서 촬영하는 거 움직임 촬영과 처음인데 잘 나타난 거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 네 화창하고 맑아요. 구름 한번 보여줄까요? 보이나요? 네, 여기가 제가 가 지름길 코스여서 그늘도 있고 어, 빨리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집이 기대가 돼서 어떤 시집이 저를 설레게 할까 기대가 되는데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푼 다음에 어, 그까 찍지 못했는데 화건 명상을 했습니다. 화건 명상하면서 네. 잠깐 누워있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침밥 먹는 거는 부침기 세장 부침개 3장 먹고 제가 워낙 부침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침개 맛있어요 초장이랑 같이 찍어 먹으면 소스가 끝내줘요 저만의 <웃음> 부침개 먹는 건 모르긴 는데 네, 차들이 좀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계속 이동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여기 근처 동네에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겼어요. 어 어떤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2,000원인가 하면은 경쟁이 붙어서 1,900원짜리 테이크 하실때만 1900원에 해주고, 상가 커피는 그걸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800원에 또 팔고 있어요. 100원 차이로 경쟁이 심하게 붙었는데요. 18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전문점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더 이용하기 쉽기도 하고, 상가 안에 있어가지고 24시간이고, 그래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어제 1800원짜리 커피 마셔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네 보이시나요? 저기 앞에 파란색 창이 있고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위에 글씨로 암사도서관 강동구립이라 적혀있죠. 저기 가서 책을 빌릴 예정이고 유튜브 작업 마저 할 생각입니다 네아 그리고 커피 좋아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안에서 촬영하면 안 되니까 오늘 오전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또리도록할게